김여사의 팬카페에 경호상 철저하게 기밀로 취급되는 대통령 일정이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여사의 팬클럽인 건의사랑 희사모 페이스북에는 윤 대통령이 8월 26일 금요일 낮 12시에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다며 많은 참석과 홍보를 부탁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일정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도 공지되지 않은 행사였는데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경호처를 통해 파악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당원과 현역 의원, 보좌관 등 행사 참여를 원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다며 특정 의도가 있다기보다 마음을 보태주려다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선 대통령